이긴 그 남자를 중심삼고 가정적으로 이겨야 되고 종족적으로 이겨야 되고 민족적으로 이겨야 되고 국가적으로 이긴 터전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남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. 즉 사탄세계보다도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사탄세계에 속한 가정보다 우위에 서지 않고는 메시아 는 그들을 거느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겁니다. 사탄세계의 최고 기준이 뭐냐 하면 국가입니다. 사탄은 언제나 국가를 중심삼 고반대에 나왔습니다. 사탄은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중심삼 고 개인적으로도 하늘을 때렸고 가정적으로도 하늘을 때렸고 종족적으로도 때렸고 민족적으로도 하늘을 때렸던 것입니다. 언제나 이 나라를 중심삼 고 하늘이 닦아 나온 길을 방해해 나왔 다는 것입니다. 결국 반대받고 핍박받는 것은 못하기 때문이지 나으면 도리어 핍박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.